네 안녕하세요 아 o 엠툴 입니다 오늘은 지난 편에 이어서 가정용 전동공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하겠습니다 아, 앞 내용을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앞에서 뭐라고 했냐면 가정용은 정원이 아닌 실내 공간에서 어쩌다 한두 번 쓰는 걸로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정의에 따라서 충전제품보다는 전기제품이 더 낫다 라고 했고요 근데 사람마다 가치관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전기제품 보다는 충전제품을 선호하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충전 제품을 살때 어, 유념하셨으면 하는 것들을 제가 언급을 하겠습니다 저는 가정용으로 배터리는 한 개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배터리가 하나든 세트를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러면 이런 말씀을 하실 텐데요 아니 <웃음> 배터리 한 개든 세트가 어딨냐고 라고 많이 물으실텐데 요즘은 워낙 그 유통채널이 다양화돼서요 배터리 한 개든 세트도 있습니다 어1년아일 예로 제가 김포 제주 아시아나항공을 탔었었는데요 그때 기내에 보시 충전 제품이 있더라고요 근데 단가가 이거 도저히 나올 수가 없는 단가인데 싶어서 자세히 보니까 배터리가 한개 였습니다. 이렇듯 유통 채널이 다 변화 됐으니까 잘 찾아보시면 구하실 수 있고요 아니면 아예 인터넷에서 구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요즘은 인터넷에서 워낙 가격 경쟁이 치열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형 뭐 인터넷 판매 업체들은 배어툴 단가를 딱 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옵션으로 뭐 배터리 1개 배터리 2개 뭐 이런 식으로 하죠 요렇게 구매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듯 이제 뭐배어툴 배터리 충전기 따로따로 하는 것보다 요렇게 구매하시는 게더 저렴한 거고요 아니면 아예 성능 품질 as 이런거 에 대한 기대치를 확 낮춰서 일명 사람들이 말하는 가성비가 좋은 충전 제품을 구매하셔도 됩니다 뭐 인터넷에 검색하니까 10만원 이하도 많고요그 다음에 뭐 아예 5만원 이하도 있던데요 이제 그런거 잘 찾아보시고 구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미리 말했죠 그 단가가 저렴하면 그런 이유가 있거든요 이제 그걸 감안하시고 구매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는 어 제가 써본 적도 없고 제가 판매한 적도 없기 때문에 어떤 제품을 추천하기는 조금 네 그렇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자 요거 촬영하기 일주일 전에 어떤 손님이 왔다 가셨습니다 그 손님께서 국산 대기업 대우드릴 없냐고 하시더라고요 저희는 없어서 죄송합니다 라고 해서 돌려보냈고요 그 손님이 가시고 나서 제가 한번 알아봤습니다 알아보니까 어 손님이 말한 대우드릴 이요 제품인 것 같더라고요 일단 요 제품은 국산은 아닙니다 중국산 OEM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회사는 대우 어플라이언스 라는 회사에서 판매합니다 요 회사는 선풍기, 다리미 같은 이제 가전제품 전문으로 하는 회사인데요 이제 이 회사는 그 대우 상 상표권을 샀습니다. 사 갖고 이제 자기들 판매하는 물건에다가 이제 대우 로고를 붙여서 파는 거고요. 보통 이제 자산 규모 10조 이상이 되어야 이제 대기업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재무제표를 찾아보려고 했는데 못 찾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기업이 대기업이냐, 아니냐는 제가 유보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외로 눈을 돌리면 대우 파워 프로덕트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요 회사는 아까 언급한 대우 어플라이언스랑 달리 이제 전문적으로 그 전동 공구를 파는 회사인데요. 뭐, 그라인더, 컴프레셔 등을 합니다. 그래서 요 회사도 아까 앞에 언급한 대우 어플라이언스처럼 대우 상표권을 사서 이제 자사 제품에 대우 로고를 붙여서 파는 거고요. 그러면 하려면 제대로 할 것이지 요 따오랍니다. 학국이랍니다 학국 태극기 옆에 두고 학국이라네요 학국은 어느 나라인지 <웃음> 그 밑에 보이시나요 대우 인터내셔널 라이센스 인정하에 만들었다고 돼 있네요 즉 제가 앞에서 언급한 대우 어플라이언스 그 다음에 대우 파워프로덕트요두 회사는 대우 인터내셔널을 통해 대우 상표권을 산 겁니다 드라마 미생 보셨나요 그 강소라 임시완이 나왔던 드라마죠 그 드라마 배경이 원인터내셔널이잖아요 이 원인터내셔널의 실제 모델이 대우인터내셔널입니다 포스코 대우를 거쳐서 지금은 코스코 인터내셔널로 지금 사명이 바뀌었죠 요 회사가 대우 상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표권을 파는 거고요 다트에 나온 제일 최근자 사업 보고서를 보면 코스코 인터내셔널은 국내 및 해외 1 6 3개국의총 3,487건의 상표권을 등록 보유하고 있다네요 이걸 통해 브랜드 로열티 수익이 2019년에 약 57억원 2020년에는 약 50억원이라네요 참고로 2018년에는 71억원이었는데 점점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이 브랜드 제들을 제대로 관리 못한다고 주간조선에서 비판한 기사가 있습니다. 제가 밑에 링크 걸어둘게요. 관심있으면 한번 보세요. 어, 오늘 제가 가정용 충전제품 유의사항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여기까지 왔네요. 제가 다음주는 지난편 초반에 짧게 언급한 제가 가정용 전동공구로 추천하는 전기 제품을 언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봐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많은 시청과 사랑이 저에게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웃음>